자, 또 이어서 보죠. 자, 테마 11번. 어, 제목이 국토개법 민간이라고 돼 있는데,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민간에 해 당되는 내용을 공공으로 바꿔서, 공공으로 바꿔서 많이 속여요. 근데 민간만 적용될 사항인데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뭐그 적용을 하거나,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 적용을, 이런 식으로 많이 속이기 때문에, 키워드 두 개를 딱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시행자 지정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하는데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원칙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예외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사업할 때가 있죠. 요런 거 물으면 이제 괴로워, 막. <웃음> 삶을 누가 했었나. 하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국토계법에서는 도시군 관리 기반했던 사람, 결정했던 사람, 요거 틀에 따라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 내용을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원칙은 특강시군이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가 삽하고, 거기다가, 이와 같은 시행자들을 행정적인 시행자라고 할수 있고, 행정청.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니라도, 비행정청이라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이때는 비행정청 은 지정을 받아야 지정. 그러니까 그 민간이 고속도로 설치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그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로 그냥 지정되면 문제가 생겨요 민간이 사업하게 되면 민간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안 되면 사업 안 하겠죠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돈이 되었는데, 도로 깔고 철도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런 사업이니까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행정처 아인자가할 리가 없고, 근데 행정처 아인자가 굳이 사업신자로 지정됐으면 어떻게든 돈을 벌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요금을 비싸게 받아, 싸게 받아? 비싸게 받죠. 고속도로 설치해서 톨비를 막 엄청 비싸게 받고, 또뭐 턴을 지나갈 때 톨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이럴 가능성이 크죠. 거기다가 또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용을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 비용을 막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로 관리 제대로 안 되고 막 도로에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큰일 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정적인 시행자로 지정될 때는 이때 비행정청에서 민간은 요건을 두고 있다그래요 요건이 토지 면적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열심히 외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다 외워놓고 나오면 반가워 이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외운 거 나왔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동의받는 거 아니야 누가 민간이 주로 요게 속인다 말이에요 요기를 숫자 속이는 것보다는 요걸 더 많이 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이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된 거아요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동의받는 거는 누구만? 민감만 받는다 그래서 키워드를 그렇게 딱 외워둬야 된다 말이에요 시행자 지정 동의 이거는 누구만? 민감만 지금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문 중에 시행자가 들어가 있고 어디 그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데,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중에 키워드를 나눠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조합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시행자, 지정, 동의. 이렇게 보이면 누구만. 민간만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증인데, 보증. 보증은 그 본질이 뭐예요? 신용의 문제, 신용.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증을 요구하는 거죠. 그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 매일 먼저 뭐를 요구해? 담보 내놓으라고 담보 담보 있으면 빌려주죠 담보가 없다 그러면 안 빌려줘? 담보 없다 그러면 누구 보증 세우라 그러잖아요 보증인 보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보증인. 뭘 먹고도 빌려줘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고 돈 떼기 쉽잖아요. 안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보증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담보도 필요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빌려줄 때가 있어. 신용이 확실한 사람. 주로 이제 누가 찾오면잘 빌려주냐면 공무원이. 공무원은 뭐 잘릴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저처럼 그냥 그만두지 않으면. 잘리질 <웃음> 않아. 아니면 뭐죄 짓고 그랑뭐 이렇게 그 면직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죄안 졌어 이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사정을 얘기하면 기, 길어지니까 <웃음> 사정을 <웃음>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은 잘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연금 있잖아 그러니까 뭐돈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잘 빌려줘 저도 공무원 생활 할땐잘 빌려줬어요 비, 돈을 쓸 일도 없는데 와서 빌려가라고 막 그래. 그래서 뭣도 모르고 빌려서 쓰, 써가지고 잘 썼어. 뭐 차도 사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다 갖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무원을 그만두는 순간 이제 시정이 불확실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빚잔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일 때와 아닐 때가 이 시정 문제가 확 달라져.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증을 누구한테만 요구래? 민간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는 거, 민간, 국가나 지자체 여기 이제 민간의 반대가 공공이죠. 공공이라는 거는 뭐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어떤 공사, 뭐 공공, 뭐 공공기관, 뭐딱 보면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이고 요 내용과 보증이 같이 나오면 틀린 거고 요 사람들하고. 시행자 지정 동의 이 말이 같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키워드 이걸 먼저 딱 기억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외워져 있어야 지문 중에서 그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육법 민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가 보증. 이 단어들이 보이면 누굴 먼저 떠올린다? 민간이다. 이거 먼저 딱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키워드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보죠. 2 8회 지문인데, 여기에 뭐, 무슨 단어가 나왔어? 먼저 보증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보증. 그러니까, 그,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모든 문제 풀면 항상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는 그 습관을 좀 버려야 돼. 항상 결론을 먼저 봐야 돼, 결론. 이, 이 지문이, 이 문장이 뭘 묻고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보증금을 예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었잖아.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단어가 먼저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생각할 거는, 민간이 날 떠올려야 돼. 앞에 봤더니, 지자체가 나왔으니까. 맞아, 틀려? 네. 틀려요. 제가 문제 풀 때, 순서대로 읽는 경우가 드물어요. 항상 먼저, 그, 결론을 보고, 관련된 내용도 찾아서 푸는 거지. 거기 습관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정확하게, 실수 없이, 또 빠르게 풀립니다. 읽고 가다가, 꼭 이상한 데 가서, 그, 단어에 꽂혀. 가다가 직접 여기 또 꽂혀. 응? 직접 하는 거야. <웃음> 간접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고민에 자꾸 속는 거니까. 그냥 핵심만 먼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보증, 민간. 바로 뭐큰 고민 없이 틀렸구나 바로 판단되죠. 좀 길어졌어도 마찬가지예요. 길어졌어도 여기는 시행자로 지정되는 거고 앞에 보니까 동의 받아이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동의가 같이 나왔죠. 그럼 누구만? 민간만. 근데 앞에 공사죠.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공사니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키워드를 알고 보니까 편하게 보이죠? 키워드를 모르고 보면 자꾸 그냥 엉뚱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은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3분의 2가 눈에 들어와요. 열심히 외웠으니까. 3분의 2. 면적이 3분이었나 2분의 1이었나 고민부터 해. 면적이 3분의 2가 맞는데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동의받아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누굴 떠올려. 민간. 카페가 공사니까. 공사인데 동의받아라. 맞아 틀려. 그냥 틀린 거죠. 여기 또뭔 단어 나왔어? 보증. 보증이 나왔으니까 국가나 지자체 틀렸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주택법에 또 비슷한 게 나오니까 주택법에서 민간 다섯 개 기억을 해야 돼요 도시결발법은 뺐어 테마를 20개만 딱 정하느라고 <웃음> 그래서 국토계 법에서는 민간 두 개가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 동의와 두 번째 보증 그런데 이걸 외울 때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야 이제 유사 내용이 나올 때이 내용이 바로바로 생각나니까 국토개법 민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가 보증. 이 단어가 보이면 뭐부터 떠린다 민간부터. 그 다음에 테마 12번. 자,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이 직접 지문에 나오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뭐 가끔 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이 관련된 지문은 무수히 나옵니다. 그때마다 매번 자꾸 쓸데없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공법상 지역이나 또는 지구나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게 많은데 그걸 누가 지정하느냐 한 번에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엄청 헷갈려요 지정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광역기권 지정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뭐 택지개발주고 산업단지 별거다 산업단지는 우리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정하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 지정을 누가 할 거냐 그걸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일단 지정하는 사람을 통틀어 생각해보면 국토부 장관이 뭔가를 지정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료는 안넣나지만 안 키워드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죠 이 공법에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뭐 장관들이 자꾸 나오는데 공법에 나오는 장관 몇 명의 장관이 있다 네 명의 장관이 있죠 첫 번째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세 번째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행장. 네 번째 장관은 농림축산식품장관, 농장. 이네 명의 장관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장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네 명의 장관 외의 어떤 장관이 나와가지고 다른 장관이 나와서 뭐를 뭐 계획을 수립한다. 그냥, 그냥 틀린 거예요. 다른 장관이 나와서 뭘 지정했다. 틀린 거고 다른 장관한테 인갈받았다. 뭐 승인을 받는다. 따질 게 없어요. 하는 없어. 네 명의 장면만뭘 하니까 다른 장관 나와서 뭐 수리 받은 지정하든, 허가라든, 뭐 인가라든, 승인을하든다 틀린 거라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요런 장관들이 권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었다.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어떤 장관이 요청을 했다. 이건 관계 없어. 권한이 없으니까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 없는데 다른 장관이 나와서. 뭘 수립하고 지정하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많이. 기획지정보는뭐 단골로 여러 번 나왔고 뭐, 또, 또, 뭐 어, 행정원 장, 장관이 나와서 뭘 하는 것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길어도 다른 장관이 뭘 지정했다 바로 틀렸구나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관 네명 중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대부분 다 하는 거고 해양수사부 장관이 하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수산자원보호기역 하나밖에 없어. 수산자원보호기역 보였는데, 다른 장관이 보이면. 바로 틀린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시장관은 어느 법에만? 농지법에만 있어, 농지법. 농지법이 아닌데서, 다른 이 농, 농장 위에 딴 장관 나오면. 무조건 틀리겠죠. 그리고 농지법에서도 장관이 할 일이 또몇개 없어요. 그, 농지전용 허가. 농업지능적 지정의 승인.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농장 이 나오면 거의 틀리게할수 높은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일은 딱 하나인데 뭐 여러 군데 나오긴 하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에돈 문제에 관련해서만 나서요. 지자체 돈 문제. 그때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채권 이름에 도시가 보이면 지자체야.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럼 지자체가 채권 발행하는 거니까 돈 문제 아니야. 그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 행정안전부. 그럴 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다른 장관 중에서 요세 명의 장관은 하는 일이 딱 정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누가 해? 다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장관은 딱 하나로 계속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정비법에 나왔다. 좀 다르게 또 봐야 돼요. 이제 그건 이제 공법 전체에서의 장관 얘기고 각 법률마다 정비법에 나오는 국토부 장관을 어떻게 볼 거냐 주택법에서 시도의사는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식으로 법마다 또 키워드가 따로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어느 법을 막론하고 지정하는 거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거는 중앙정기관 중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일 때는 해수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 중에서는 시도의사가 뭘 지정하겠죠 도시결정과 관련되는 사항일 때는 대도시장이 같이 정하는 거고 대도시는 또 키워드로 대도시는 요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대도시가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랬죠 대도시가 <웃음>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대도시에 대해서 도의사가 뭐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대도시는 그냥 다 직접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도 그 대도시가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일 때 용도적 지정이라든지 용도 지구 지정이라든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과 같은 이런 사항은 대도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 밑에는 시장문수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은 지정하는 게 있다, 없다? 아예 없다를 했죠. 아 그래서 공법 문제 풀다가 뭐 나온 바는 없지만 혹시라도 구청장이 뭘 지정한다고 라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렸구나 이렇게 찍으면 돼요. 구청장은 아예 지정을 안 합니다. 시장 문수가 뭔가를 지정하는데 시장 문수가 어떤 지역을 지정했다고 라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 지역. 시장 문수가 어떤 지구를 지정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무조건 틀린 겁니다. 지역과 지구는 지정을 안 해요. 시장 문수가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뭐를? 구역을 지정하는 데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일부 있는 겁니다. 그 구역이 다섯 개 구역이 있는 거예요. 시장 문수가 지정하는 구역 첫 번째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번째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세 번째가 개발밀도관리구역 네 번째, 기반시설부담구역 다섯 번째가 정비구역 이 다섯 개가 끝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섯 개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한 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거고 나머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인설부담구역 정비구역은 다 똑같죠. 공통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장군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문수가 나서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다섯 개가 끝이니까 다섯 개를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가지고 지구단위계 구역 지 성장관위계 구역은 성 지성 하네요 지성 지성이 누군가 생각나죠 박지성 아니면 탤런트 중에 지성이라고 있어 그 지성이를 생각하면서 지성이가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말안 듣고 개기정 지성이가 말안 듣고 계기정 지성, 계기정이에요 시장문수가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지성, 계기정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누가 지정하겠어? 구청장은 아예 없고, 시장문수는 지성, 계기정이 끝이고, 그 이외의 지정은 둘 중에 하나죠.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의사가 되겠다. 뻔한 거 아니야,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서 뭐, 이 두기가 아닌 뭐 이상하게 나와서 지정하면 그냥 틀린 걸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시장문수가 지정한다. 시장문수가 지정한다면 지정기기좀 이거 꽤사냐 도시개발구역을 시장문수가 지정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누가 지정해? 시도사 아 국토부가 되겠죠. 그,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할까? 그냥두개 중에 하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의사겠구나. 그건 둘다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하거나. 근데 두 개, 둘 중에 찍는 거예요. 국토부냐, 시도의사냐 둘 중에 찍는데 찍을 때 이제, 어 이게 전국 단위로 관련될 것 같다 싶으면 국토부 장관 찍고 지역별로 관련된 상 같다 싶으면 시도의사 찍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을 뭐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해, 지역별로 사업을 해. 각 지역별로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지정하겠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근데 아까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두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가 지정해버렸어? 아까 열심히 키워드 정리하고 넘어왔는데 인접한 행정, <웃음> 협의란다 그랬죠, 협의. 인접한 지역이 포함되거나 두개 행정구역에 걸치면 협의를 해서 결론은 두개 중에 하나 공동을 하거나 할자를 정하거나 공동지정은 공동지정은 아예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지정할 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의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대도시도 같이 있는 겁니다. 시도의사 대도시가. 근데 두개 이상 시도 대도시 걸치면 협의해서 지정할 줄 정하고 그 협의가 안될때 누가 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원칙은 시 도지사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빼면 다 이중에서 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건축구역을 건축법에 있어. 우리는 공부를 안 해요. 특별건축구역. 어쨌든 누가 지정할 거 아니야. 누가 지정하겠어. 둘 중에 하나예요. 국토부가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갈할 수도 있고 왜냐면 특별한 건축물을 짓는데 그게 국가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고 뭐 특정 지역에서 문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언제 지정한지 어차피 공부를 안할 거니까. <웃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할까? 그 분양가가 특정지역만 문제돼, 전국적으로 문제돼. 전국적으로. 그럼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외울 게 아니라. 농지법에 농업지능 지역이 있어. 농업지능 지역 누가 지정해? 농장이 나오면 안 돼. 자, 그 지정한 사람이 이게 끝이라고 했죠 이게. 국토부 아니면 시도 의사. 농지법에 농장이 있긴 하지만 지정은 안 해요. 그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시도 의사가 지정할 때 승인하는 것까지만 승인.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인데 농지법이니까 국토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누가 되겠어? 시도 의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공부하잖아요 네. 허가구역을 누군가 지정할 거 아니야 네. 누가 지정할까 투기 네. 중에 하나겠지 뭐 국토부 아니면 시도의사 근데 토지투기가 특정지역만 문제돼 전국적으로 문제돼 네. 전국적으로 문제돼요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데 특정지역에서 투기 문제가 될 때가 또 있어 없어 네. 있겠죠 그때는 또시 도의사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물 방론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 지정을 누가 하느냐 뭐 그냥 이걸 한 번에 딱 정리해 두면 돼요. 시장문수가 지정하는 거는 뭐다지성계기정 이걸 먼저 딱 외워놔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걸 외우고 나면 나머지 이제 매번 두개 중에 하나니까 국토부 장관 아니면 어, 시도의사가 된다. 여기서 어? 한 번에 딱 정리를 두고 다만 이게 지, 시험 지문에 직접 묻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또 물으면 단답형으로 물으니까 외운 대로 풀면 돼. 그러니까 지문에서 다만 이런 식으로 지문에 뭘 지정하는 게 자꾸 나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광역시장이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 뭐 이런 게 나온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지정하느냐 이걸 붙들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지정하는 사람은 아까 지성계기정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중에 기반 인설부담구역 아니야. 지성계기정 중에 하나죠. 이 중에 이네 가지는 성장관리계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인설부담구역, 정비구역은 아까 공통적으로 다 누가 지정했어? 특광시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긴 고민할 사항이 아닌 거고 기반인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디에 지정하느냐 이걸 물었잖아. 그러니까 광역시장을 갖고 고민할 게 아니라 여기에 완화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민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김태희 남동생이 생각나. 아직은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인류 가정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나중에 기반인설부담구역을 공부하면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김태희 남동생 이름이 뭐다? 이완이에요. 이완. 김태희 남동생 이완. 이는 20% 완은 완화되는 지역. 요게 생각나면 풀리는 거예요. 이완.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 권수가 20% 이상 늘어난 지역 또는 법이 개정돼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완화되는 지역 또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완화되는 지역 속이는 방식은 이걸 가지고 강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완화되는데 여기처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는 게 아니라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이고 완화되는 지역인데 지정할 수 없다. 이걸 보고 푸는 거야? 맞아, 틀려? 틀렸죠? 왜냐면 20%나 완화되는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완화되는 지역인데 지정할 수 없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될 거를 과거시장을 붙들고 고민할 수있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는 한 번만 딱 정리해서 그거 갖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 나면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핵심 내용을 먼저 봐야 되니까 광역시장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30회 지문에 대도시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죠. 아까 그 지성계기정을 빼면 다 이렇게 된다그랬잖아요 국토부 아니면 시도의사 대도시는 신청도 요청도 승인도 안 받고 다 집적하니까 개발구역도 도시개발구역도 직접 지정하는 건데 지정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더구나 대도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신청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는다는데 요청을 한다 그냥, 그냥 틀린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 이고. 그 다음에 32의 지문에 이거는 이제 단답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그, 그 박스형 문제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만으로 이렇게 묶은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봐야 이제 뭘 묶으면 돼. 이 중에서 묶으면 되죠. 이 중에서 국토부 아니면 시 도지사 대도시 이 중에서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엉뚱하게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 있어. 말이 되는데 안되죠. 전를다봐도 시장운수가 지정하는 거는 지성계 기정이 끝이고 나머지는 국토부장관 아니면 시도지사다 이렇게 한번에싹 정리가 됐으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할 일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그냥 고르면 답이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 3회 지문에 여기도 성장관리계 구역을 지정하는데 시장문수를 붙들고 고민하고 있으면 되는돼 안되죠. 왜냐면 성장관리계구역 시장문수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계기정그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도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지정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공업지역 중에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그러성장관리계구역을 공부하면 지정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적 한마디로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미개발지. 개발 안된 지역에서 새롭게 막 개발이 시작되면서 낭개발이 되기 쉽죠. 낭개발을 막고 그 성장 개발되는 걸 적정하게 개발되도록 관리해 나가려고 그걸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낭개발 문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거상업공업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야 될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모습을 붙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공업지역이라서 이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웃음> 테마 13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라는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일렬과정 때 지구단위계획을 공부했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조금 어렵죠. 어렵,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다 외우려고, 외우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풀려요 근데 뭐 지구단이 위 계획은 구역 지정만 잘 정리가 되면 뭐 지구단 내용이라든지 또는 완화에 관한 사항이 조금 어려운 게 있긴 하지만 뭐 완화에 관한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완화에서 어려운 거 되면 어차피 다 누구나 찍게 되고 구역에서 나오면 맞춰야 되는데 이게 구역 지정 대상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정리하고 넘어가요 이 문제가 나올 때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정리를 해보죠. 여기는 키워드만 나열해 놔 가지고, 어 자꾸 오타가 생기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이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계획을 수할 거네요.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아무데나 막 지정하지는 않을 거네요. 어딘가에 지정을 할 텐데 그 구역 지정 대상이 크게 보면 첫 번째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이미 지정 대상들이 있어요. 이미 지정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음, 의무 지정 대상이 있어요. 의무 지정. 그러니까 지정 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할 때가 또 있습니다 도시 외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도시 외에서 지정할 때가 있어요 도시 외에서 지정할 때는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먼저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외울려고못 외워요 두 페이지나 막그 대상이 써있기 때문에 못 외워 근데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일단 대충 정리해보면 지정 대상으로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또는 정비구역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등등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 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종류가 워낙 많아요. 외우지 못해. 근데 이 단어를 쭉 보다 보면 그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보존되는 지역이요 한마디로 개발되는 지역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한마디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기억할 단어는 개발 한 단어만 딱 기억하면 돼요 지구단위계획은 상세한 계획을 정하는 거고 그 상세한 계획은 그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해서 여기를 보존하려고 계획을 상세히 만들어요 개발하려고 만들어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 개발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개발할 거니까 상세한 계획. 기반인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토지를 어떻게 구획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건축하도록 할 거냐. 이런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그런데 녹지지역이 주거나 상업 공업으로 바뀌었다. 무슨 의미예요? 개발된다는 거 아니야. 녹지로는 보존대상인데 주상공 개발된다는 거죠. 도시 안에 유유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요. 개발되니까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역세권 주변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요.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외울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슨 단어만 떠올린다? 개발 이 단어만 떠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단어 중에 지구자가 붙어있는 거. 그런데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중에 경관 지구에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칠학 지구에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용도 지구 종류를 다 외웠잖아. 그 시골 가서 뭘 봤어? 경치를 봤잖아. 경치 보고. 경치 보고. <웃음> 뭘 찾았어? 복특방을 찾으아요그그 그 동네에서 살아보려고 집을 살려고 복특방을 찾았어. 복특방이나 복특 복덕방이나 복특방을 찾아봤더니 있어 없어? 없었죠. 빵개였죠. 빵개. 그래서 경치 보고 복특방 빵개. 아홉 개가 있었죠. 요 여기에다가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다 있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 단하고 뭐라고 돼 있어. 지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구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구역 안에요 이름의 지구 그러니까 단어 중에 뭐가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아니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면 개발되면 요 단어만 단어 두 개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앞에서 이 단어 두개 갖고 찾는 거예요 그 동네가 개발되는 지역이냐 아니면 이름의 지구자라도 있느냐 그러면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맞는 거고 지구자도 없고 개발도 안되고 이러면 그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지정 대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비구역에서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완료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경과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 자체를 바꿔요. 그데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 끝나고 1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기억되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이 말이 기억이 되어야 되죠 여기서 사업이 끝나야 돼요 산업단지에서 사업 끝나고 안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 끝나고 안돼 어디서 사업 끝나?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택 이렇게 외워놔야 돼 정택 친구 이름처럼 정택 친구 중에서 찾아 정택이를 그 정태기라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건데, 정태기가 교회에 다녀, 절에 다녀, 절에 다녀, 절하고 십자고 영원 되는 게 있어. 없어 <웃음> <웃음> 교회를 다니니까 십자가, 교회를 다녀서 십자가를 어, 십자로 연상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수, 십자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웃음> 정태기가 교회에 다녀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연상하면서. 정택 10년 이렇게 하나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이나 또는 시가바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된거예 해제 공원 시가바 조정구역에서 어떻게 됐어 해제됐어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30만이 빠지면 공원에서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어 없어 공원에서 해제됐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개발되잖아. 지정할 수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됐다는 건 개발되는 거고. 할수 있어. 그런데 면적이 얼마면?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개발장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어, 없어? 개발장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되니까 할수 있죠. 개발장구역에서 해제되고 면적 30만. 지정해야 한다. 맞아, 틀려. 이건 또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해제가 돼야 돼? 공원이나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 이미지정 대상에는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의무지정 관련해서는 공원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를 먼저 외워야지. 공시.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공시법. 음? 선생님하고 공시법 선생님하고 수업 끝나고 술을 먹는데 안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해삼 아니야. 멍게 말고 해삼. 그래서 공시해삼 이렇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술 먹었어 누구? 공시법 선생님하고 안주는 뭐? 해삼이야. 개론 선생님하고 술 먹으면 돼. 안, 돼. <웃음> 안 돼요. 그래서 <웃음> 금방 속는다니까. 개발자원구 해제 면접 30만 금방 속아요. 그러니까 개론이 아니고 공시법 안주는 해삼 공시 해삼 세 번째로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뀐 겁니다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도 30만을 빼면 녹지에서 주상공 변경됐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냐면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개발되니까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일 때는 이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 해야 한다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죠 이것은 녹지가 주상공 면적은 30만 녹주삼 이렇게 외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월급을 주세요 세 글자로 줄였더니 녹주삼이 된 거죠 월급 국가로부터 녹, 녹을 받잖아 녹 주세요 쓰다보면 나도 모르게 주삼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의무 지정 대상은 세 가지로 딱 외워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청택0년두 번째, 공시회삼세 번째가 녹주삼 여기에 이제 지정해야 한다 의무가 되는 거고 도시 밖에서 지정할 때는 도시 밖은 기본적으로 보존 대상이야 개발 대상이에요. 게, 도시 밖에 가서 막 개발할 거예요. <웃음> 지지상 가서 한번 개발해 보지. <웃음> 도시 밖의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 보존 용도 아니에요.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은 개발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 밖에서 아무데나 막 지정하면 되는데, 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밖에서 지정할 때는 다음에 세개 중에 하나 해당되는 지역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 밖에 있는 용도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한 지역이 딱 하나인데 뭐? 그게 계획 관리 아니에요. 도시 밖에 계획 관리 지역. 요거 하나가 딱 개발 가능한 지역이죠? 계획 관리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획 관리 지역만 100%로 지정하는 게쉬이요 어렵다 그랬죠 도시 바뀌었는데 토지가 막 경계가 복잡하니까 그래도 계획관리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계획관리가 몇 퍼로 이상 50% 이상이 되도록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관리가 50%다 이 말은 계획관리가 아닌 나머지가 지구단위계 획 구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나머지가 포함되는데 아무거나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가 일부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뭐 계획관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다 100% 할수 없으니까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가 아닌 게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계획관리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이 뭐가 되겠어?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가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또는 보전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농림적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러다 면적요건이 또 있죠. 아파트를 포함되면 면적. 30만 이상으로 아파트를 포함됐더라도 초등학교가 이미 있을 때는 10만, 기타는 3만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보면 되고 일단 기본은 개백관리가 50%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에 지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가 개발진흥 지구는 용도 지구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거, 이거 개발지능 지구가 도시밖에 지정됐다는 건요 지역만큼은 개발된다는 거고,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지능 지구에 지정할 때는 개발지능 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개발지능 지구는 그, 개주산관 복합 특정 이렇게 외웠었는데, 생각은 안 나겠지 뭐. 용도 지구, 이거 세분 되는데, 경관 지구는 누가 특별해? 경자 시가 특별했잖아요. 경자 시트. 실학 직는술 먹고 취해서 어디로 갔어? 집에 가서 잤잖아. 자연과 집단.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보여주세요. 보역 중생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고도 복합 특정 세분 안되고 방재는 방시역 여동생, 방시자, 방하는 세분 안되고 개발 중지구는 살면서 일하고 놀기도 한다 그랬잖아. 사는 게 뭐예요? 죽어. 일하는 거 산업 유통 노는 거는 관광 휴양 두개 이상 섞은 거는 복합 다 빠지면 특정 그래서 개발진주가 다섯 가지 세분 됐단 말이에요 주거 개발진주가 있고 주거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진주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진주 고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개주 산관인데 두개 이상 섞인 거는 뭐가 돼 복합이 되고 다 빠지면 특정이 되는 거죠. 복합, 복합이라는 거는 섞인 거니까 주거 기능이 섞였을 때는 여로 따라가고 주거 기능이 제외되면 산업좀 따라가게 되는데 이 개발 기능 지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거 개발 기능 지구와 특정 개발 기능 지구. 주거 개발 기능 지구면 개발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작아진다고 그랬어. 주거 기능이 포함되는 개발할 때 개발, 구, 개발 규모 자체가 커져 적어져. 작아져? 그냥 단독주택 하나 짓고 말아요? 주거 개발을 하는데 그 아파트를 졌어. 아파트를 도시지역 밖에 가가지고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규모를 작게 해서 한 100세대를 졌어. 그 동네 슈퍼 생기안 생겨? 100세대인데 슈퍼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슈퍼가 생길 수가 없잖아. 세탁소도 없고 미용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져야 돼. 적어져야 돼. 커져야 되죠. 몇천 세대 들어가야 그나마 슈퍼세탁소가 생기니까 주거개발지능지구면 개발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진다 그랬죠. 그 대규모 개발을 도시밖에 아무데나 막 가서 하면 되는데 안되니까 도시밖에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개발 가능한. 개백관리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거개발지구는 어디 위치할 때. 개백관리지역에 위치해야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이라는 거는 위의 기능 하네요 주거도 산업성도관광형도 아닌 한마디로 뭔지 모를 어떤 기능 뭔지도 모르는 거를 막 아무데나 가서 지대상 가서 뭔지도 모르는데 개발하면 되는데 안되죠 그러니까 뭔지 모를 어떤 기능이니까 그나마 개발 가능한 어디에 계획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때는 요게 기억이 돼야 돼 주거와 뭐 특정개발지 두 개는 어디에만 네. 계획관리에 있어야 된다. 주특계라고 하나 기억이 돼야 됩니다. 주거와 특정은 계획관리 안에 위치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관광휴양은 관광지로 가야 되잖아요. 관광지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어 없어? 자연환경보존지역 지리산, 설악산에 관광지가 있어 없어? 관광 안 가보셨어? <웃음> <웃음> <웃음> 설악산 가서 관광 안 했어? 했을 거 아니야 관광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휴양 기능을 관광 휴양 기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그거를 관광지가 있는 설악산 지리산 가서 해야지 어디 가서 해 거기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환 보존적이 있을 수가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농림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나 다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에 어디에 위치하든 다 되는 거죠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기 생각나려면 이게 먼저 기억나야 돼. 주, 특, 계 이게 생각나야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다. 주거와 특정은 어디에만 있다? 계획 관리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기억나면 도시 밖에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는 게 보다. 관광 유양이다 그럼 산업유통은 여기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계획 관리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다음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뭐예요? 도시 밖에서. 생산 관리가 개발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는 보존 관리. 보존관리는 농림, 자연한 보존관리는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농림적이 그나마 개발 가능하죠 두 개가 같은 거 아니야 이게 그 똑같은 논밭인데 농림적 지정할 수 있는 거 지정하고 지정곤란하면 생산관리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도시 밖에 있는 토지 중에서 개발 가능성을 놓고 보면 개획관리 그다음에 생산관리 그다음에 농림적 이 순서예요 여기다 지정해도 된다 이거는 왜냐면 주거가 아니라 사, 사람을 통해 소규모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건 되는데 아무리 소규모라도 자연환경 퍼준 적 이런 데 안되잖아 그거 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관광휴양은 어디나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이안에 생이잔을 지구단위계로 대체하겠다 이럴 때는 도시밖이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도시밖은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키워드 외울 상은 아닌 거고 근데, 어, 주로 많이 내는 게 지정할 수 있다냐, 지정해야 한다냐. 이거 갖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할 수 있다가 나오면 단어 두개 생각해야 돼. 뭐, 뭐. 개발과 지구. 지구 자가 있느냐, 개발되는 지역이냐. 요거 갖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올 때는 세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정택 10년. 두 번째가 공시해상 그것도 아니면 녹주 상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맞는 거고, 없으면 틀린 거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면 지구단위계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 뭘떠올려 개발과 지구 그 단어 중에 지구자가 있는가 아니면 개발이 되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고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오면 정택 10년 공시예산 녹주 3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리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정택 10년 아니면 공시해삼 이것도 아니면 녹주삼그 다음에 도시 밖에서 지정할 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계획관리가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거나 보존관리인지요 아니면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주특계 이게 생각나야 돼요 주거와 특정한 어디서만 계획관리 안에서만 된다 이것만 생각나도 풀려요 주특계 이걸 빨리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는게 꽤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키워드로 이걸 딱 정리하고 나면 그나마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그러니까 이것 항상 읽을 때 앞에서부터 막 읽지 말고 관광지능법이 뭐냐 막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결론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뭘 물었는지 여기서 물은 거 뭐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이걸 물었잖아. 그럼 앞에서 찾을 생각할 단어가 몇 가지? 지구자가 있는지 아니면 개발되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말이에요. 앞에 보니까 지구자는 없어. 지구단위격구역 지정하는 거니까. 앞에가 관광단지니까 지구는 아니지만 개발이 되는데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냥 맞는 거죠. 이거를 뭐 지정 대상이 어디냐 이걸 막 떠올려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두 페이지나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격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앞에가 개발되니까 맞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24의 지문인데, 여기도 이걸 앞에서부터 읽다가 자꾸 소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20만부터 고민해요. 30만이 있었냐, 20만이 있었냐. 그래서 어디선가 20만을 봤어, 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끝에가 뭐라고 돼 있어? 그렇죠. 지구 다니겠고, 이걸 지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해야 한다, 지, 지정해야 한다가 나오면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가 정택 10년, 정택 10년 있어 없어. 없죠? 그게 아니면 공시해삼, 공시해삼 없잖아. 세, 세 번째로는 녹주상 있어 없어. 없죠. 그거 그러니까 맞아 틀려. 그냥 틀린 거죠. 그러니까 20만이고 보고 따질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냥 지정해 한다달 보면서 정택 10년, 공시해삼, 녹주상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없으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속인 건데, 여기 맞은 내용이 되려면, 여기 가서 면적은 따질 필요 없이, 정비구역이 있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그럼 맞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라서 틀린 거고. 자, 2 7회 지문인데, 이긴 거를 또막 읽고 있으면 또안 된단 말이야.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그냥, 먼저 결론부터 봐. 끝에가 뭐라고 돼 있어?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앞에서는 세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정택 10년, 공시해삼, 녹주 3. 생각하면서 봤더니 택지개발주구 10년 정택 10년이 보였죠. 맞아 틀려. 그럼 맞는 거죠. 이거 이거 뭐이긴걸 언제 입고 있어. 딱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 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도 지정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도시 밖에서 지정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다음 테마 14번에 아까 이제 중앙정 기관들을 정리했는데 를 국장 해장 행장 농장 4명의 네 장관이 있다그랬죠 그중에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이 많은데 그 국토부 장관이 정비법에 나왔을 때는 그거를 특별하게 봐야 돼요. 정비법상 지분 중에 국토부가 나왔어. 그럴 때는 이제 특별하게 보고 풀어야 됩니다. 일단 정비사업은 규모가 크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아주 조그맣다고 랬죠 도시개발사업은 수백만평을 개발하고 정비사업은 커봐야 몇만평 이런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거니까 사업규모가 기본적으로 다 작아요. 그 조그만 사업인데 국토부장관이 나와서서 구역을 지정하겠어? 일단 폼이 안나. 국토부장관이 TV에 나와가지고 김포시 사우동 어디에 재개발할거야 이렇게 발표하면. 국토부장관이 할일이 없나 이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정비법에서는 지정할 게 없어요 소집할 것도 없어 아예 인가안 합니다 승인 검사 뭐가 됐든 간에 국토부 장관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뭔가가 나오면 다 틀렸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다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창결하는 거 방침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관계없겠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기준 작성기준 그 기준 같은 거 정하는 거 아니면 보고 잘했는지 보겠다 또는 이렇게 해달라 요청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비보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에 직접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하나를 딱 이해해 둬야 돼요 이거를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한다 옆에서 이런 식으로 참견하는 것만 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그럼 또 답은 또 찾아줘요 19회 지문인데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 이 정비부에서 국토부가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뭐는 받아? 보고는 받는다그랬죠 이건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시장이 왜 국토부한테 갔을까 고민하다가 시장이면 도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웃음> 또 속아요. 국토부 장관이 한게 없기 때문에 보고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 시장이라도 국토부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9회 지문인데 이거 작성 기준이니까 당연히 누가?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다국토부장관한 장관했죠. 이건 앞에서 정리했던 그키워드를 푸는 거죠. 정비법에서는 정비법이라도 국토부장관이 이런 걸한다말이야 기준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니까 당연히 국토부장관이 하는 거고 틀렸고 그 다음에 29회 지문 이거를 잘 속아요. 왜냐면 이 지문을 보다가 누구나 보통 눈에 들어온 게 뭐야? 타당성 검토를 열심히 했으니까 타당성 검토가 보여.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하네? 딱 맞네?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답을 이걸 넘어가니까 못 찾아, 이제. 근데 그 이전에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법상의 국토부 장관은 키워드라 그랬죠. 정비법상 국토부가 뭘 하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 방침 정해주고, 기준 정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하지. 근데 여기는 정비법인데 국토부 장관이 무슨 계획을 검토해서 그 계획에다 반영하고 이런 일을 하면 되는데, 안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틀린 걸딱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키워드로 안돼 있으니까 뭐 누가 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내용만 보다가 타당성 검토 5년, 5년마다 하는 거지 이러면서 죄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국토부는 뭐 집중하는 게 없다 이거를 꼭 하나 기억해두시고 우리 31회 지문이 나온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비부 에서 관리처분객 관리처분객 문제가 계속 어렵게 나와 요 계속 관리처분객 어렵게 공부해봐야 결국은 찍게 되는데 <웃음> 이 키워드가 돼 있으니까 찍어서 맞추는 거야. 키워드가 잘돼 있다 보니까 그 어려운 걸 몰라도 그냥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정비법에 나온 국토부 장관이야. 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뭘 인수하니까 맞는 거로 찍어 틀린 거로 찍어. 틀린 거로 이렇게 찍어버려 그냥. 하나 찍어서 건졌잖아. 그래서 <웃음> 그래서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잘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쉬었다 하죠. 요거까지 끝내고 실려고 그랬는데.